관장 이름을 누가 외우냐고! 옛날에 그, 어? 근본 세대 이슬이, 웅이 이런 건 모를까? 아니,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아, 말이 안 되잖아! 아, 내가 알고 있는 건다 풀러나 밖에 없다고! 아, 이거는, 엇가야, 이거! 아니, 너는 아냐? 나 너는 컴퓨터 보면서 지금 문제 내고 있으니까 알지, 응? 여자 아니라고! 여자 아니야! 이거 봐! 아니, 역해야 이거, 이거 봐! 남자가 누가 이렇게 신발을 저거를 해, 여캐야! 빨리빨리 빨리 넘어가야 되거든. 오늘은 미션이 어렵다고? 아니, 그냥 해요 괜찮아요. 미션이 어렵다고 했었는데 뭐, 체육관에 들어가는 걸보고할레벌떡뛰어 왔어. 저번에 승부하지 못해서 미안. 아, 아. 어, 눈봐 눈봐. 뱉더줘오 아, 이제부터 뭐. 피호 굶주린 악마야. 호호 싫어 싫어 싫어 아호 싫어. 아, 아, 호아호아아아아아아호호아호 싫어, 싫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싫어, 싫어. 와와 와.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니 치사하네 치사하네 와 지는 속성 맞춰서 오네 나 나중에 저거 나중에 저거 조질 수 있죠 저 네모 저거 이겨갖고 제 발밑에 들수 있죠 비밀 메뉴 주문하기라고 뭐죠 이게 합격 조건은 동원식당에서 비밀 메뉴를 주문하는 것입니다 <웃음> 야아협 깨물었어 아 싸움 딱 벗었 거야 저리가 제발 이들이 뭔데 나를 가로채든 말든 뭔 얘기라고 있는 거야 지금? 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아, 아니, 네가 뭔데 내가 괜찮지 않겠는지 아니요? <웃음> 아니 내가 싸움 배틀을 안할 거라니까요. 이 세계는 이상해. 이 세계는 정상이 아니야. 아포칼립스야. 그냥 고민했는데 그럼 정해졌으니까 바로 가자. 나 칠까 두둑에 패고 엄마 나 내가 너무 강하게 두둑에 패나봐 이러고. 야 자, 잠깐만 저 말은 즉슨 빨리 싸우고 싶어서 그만 내가 배려가 부족했네? 배려가 부족했네? 이런 미 어, 포켓몬 세계에 총이 있다면은 일단 한 발은 메몬과 세몬과 모시인가저녹색머리부터 일단 싸보고 싶습니다 아니 야 순서를 좀 나도 정할 수 있게 해줘 야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돌멍이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 응안 아파 지워? <웃음> 아 죽어? 어이구야 죽어버렸네 어 언제까지 니가 웃고 있나 보자 <웃음> <웃음> 호롱이 많이 떡볶이 네요 아이 저 공부했다니까요 절대 그예전에그엄청거 아닙니다 빠모가 그곰 아니에요 곰? 레스터판다같이 생긴 애였거든? 전기거든 얘가? 전기니까 전기는 뭐야카다아나 어, 없는데 없는 것 같은데 알려주지마 알려주지마 아니 이게 지금 딱 말고 기억이 안나거든 일단 돌 가겠습니다 레벨은 낮아도 데미지를 셀거야 자돌 간다 자 맞았어 맞았어 디니어스롱! 좋아! 나이스 나이스! 미끄메라 미끄메라가 뭐야? 나뭐 처음 들어보려 푸킷몬인네 미끄메라가 뭐예요? 드래곤? 나 드래곤 없는데? 가자 꼬라지! 모르겠다! 제일 레벨 높은 데 가! 아 뭐.. 아무야 저게? 아 여기 있네! 오! 조자! 이승, 어, 공부가 선택 좋았어요 웨인이발은 <웃음> 또 뭐야 웨인이발? 웨인이발? 속속만 알려주지 아니 아니 알려주지 마 홍수근지? 이거 물 포켓몬 같거든? 분명히 그 꾸악스 마지막 포켓몬이다 꾸악스 마지막이다 꾸악스 마지막이야 이거 확실해? 저 몰라요 오추강 <웃음> <웃음> 어, 전룡 풀 포켓몬도 아니고 그리고 뭘까? 아 좋았어 오추강 아. 어, 전룡이 희망이다 이대로만 가면 됩니다, 여러분. 전기는 물을 찢다 못해 원자 단위로 나뉘어 버립니다. 코크까지 없애버려줄게. 가라. 뭐야, 간주어 줄게 또. 아, 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없애버려. 방초을 뜯어야 돼.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아,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요, 여러분. 나이스. 죽였어요 그 치욕을 갚았어 푹 <웃음> 그런 척하지 마어와 진짜 공부한 게좀 도움이 많이 되네 아 상성 중요하기 진짜 중요하구나 아 빨리 가어 지니까 꼬리 말고 도망가지요아 저의 플레이 방법을 배우시겠다고요? 아또 어떻게 또 알려드려야 되나 이거 여러분들과 약속했던 거 있죠? 웬만한 거다깨우겠다 지켰습니다! 자다 깼어요! 다, 다 깼죠? 얼음 눈나고요요요 요, 요 격투 나맞거든아 격투 어려워요? 격투는 비행한테 약한데 나 파이어로 있어요 안 맞잖아 어떻게 하늘을 날고 있는데 주먹질을 해갖고 그게 잡고 못 잡지 정광석과 빼자! 정광석과 빼고 이렇게 가면 돼! 딱 됐거든요? 와... 저런 게 역해? 단언으로 보이는 학생이 있어도 말을 걸려고 했는데 어 공격해왔다고? 교장선생님참못 믿어온가 보네 뭔가, 그냥, 스타단 자체가 좀 비정상적인 것 같지 않아? 그, 불꽃 누나 말고 다 비정상이야. 불꽃 누나는 조금 그래도 이뻤어. 아니, 가면을 벗어라. 왜 본인의 얼굴을 그렇게 망치지? 한방 이쥬내던종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테라스 써갖고 비행타입이거든요 저 이거 어... 테라스 써서 에스크럽을 그냥 다 없애버리자 이거 무조건 금방 깬다니까 자 나와라 풍사아 귀여워 왜안 죽어 왜안 죽어 안 맞죠? 아니 왜 내가 조금이야, 미네 꼬라지. 아니, 이상해! 아, 쟤, 아니, 뭐가 이상한데? 어나꾸네기네 뭐, 주인 꼬라지 꼬라지는! 이거 약 써야돼, 이거 무조건 써야돼. 응, 약 먹을 거야. 너도 먹든가. 됐어, 응? 노딜, 나이스! 치근거리기. 네, 갑니다. 아니, 안 아파, 그거! 강철 격투? 나는 지지 않아. 그러니까 힘을 빌려줘! 뭘 힘을 빌려! 아니, 여러분, 이게 치상한 거지! 아니, 나도 자동차로 들이받아버리면은! 어, 노디에 나이스! 어, 어렵다며요. 쉽네! 응, 약 먹을 거야. 아, 뭐야, 쉽네! 아, 안 어렵네! 누가 어렵대, 이거! 왜날 겁줘? 에이, 뭐야. 소 이지하네. 허령님, 강철, 어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니안 어려워요, 여러분. 그냥 마릴리 들고 그냥 두기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뭐 뒤로 얼마나 들어간다고 뭐 어? 어? 아닙니다 회복약이 사기입니다 나는 포켓몬스의 이치를 깨달았다 그렇다 양만 먹이면 강해진다 좋다 그냥 주인이 부자면 돼요 여러분 주인이 부자면 포켓몬한테 링거 꽂으면서 싸우게 하면 돼도핑에세번 빠지지 할 말은 아니죠 아 그런 말 나처럼 돈이 많든가 아니 왜 간장이 돈이 없어 아 써이지 않아 아이 기세 그대로 이제 사천왕 편을 정리하러 갑니다 자 서열 정리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자 드디어 그 많은 단계들을 클리어하고 왔습니다 포켓몬 마스터 이름에 백호룡의 이름을 넣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싸게 싸게 열라고 자 힌트 금지 스포 금지 뭐야? 뭐야 이거? 잠깐만 자 면접 여러분 또 제가 면접하면 또 원투 원컬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 한번 볼까? 우리 사촌왕이 얼마나 면접 잘 보나 한번 볼까? 면접관 칠리입니다 지금부터 챔피언 테스트의 제1시험 면접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중라이게트 라이드 포켓몬 라이드 포켓몬 타고 왔지! 애플 아카데미 오렌지 아카데미 그레이프 아카데미 자 야, 자, 채팅창 절대 저거 금지 답도 알려주지 마요 채팅창 안 보고 있어요 지금 애플은 아니야 누가 봐도 애플 아니야 애플이라 그러면 그 사과 기업에서 바로 고소 때리거든 그래서 애플은 아니야 오렌지는 일단은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바이올렛이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가장 색깔이 연관 깊은 게 포도거든 보라 색깔 이거는 애플 아카데미는 스칼렛에서나 애플이라고 하지 바이올렛일 경우에는 그레이프가 맞다 그래 그레이프 하겠습니다 자, 자안 보고 채팅창 안 보고 있어요 진짜 안 보고 있어요 채팅창 오늘 저희 포켓몬리그왜 와주셨죠? 솔직히 그냥 온게 큰데. 서열 정리하러 왔습니다. 버서커와 맞띠를 해서 제발 이제 좀 그만 좀 따라다니라고 얘기하려고요. 이게 저 네모 저자식의 스토킹을 막으려면 압도적인 힘밖에 없어. 저는 도전이 안 돼, 이제. 그래서 제좀 어떻게 좀 해줘. 가장 고전한 건? 가장 밑에 있는 게 세지 않을까? 밑에 있는 거. 호! 청목, 단풍, 단풍 아니야, 단풍 아니야. 콜사, 그루샤 모야모, 곰포, 라임, 리파? 1, 2, 3, 4, 5, 6, 7, 8. 8분의 1. <웃음> 8, 8분의 1? 아니, 사천 하나한테 싸우러 왔는데, 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왜 면접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이상한 거 아니야? 일단은, 자, 천행기식으로 가보자, 여러분. 단풍 아니고, 청목 아니에요. 아, 모야모 뭐 모야 뭐 아니야? 모야모 아니야, 뭐 모야모 아니야. 콜사, 그루샤 곰포, 라임, 리파, 5분의 1이거든? 아, 검색 안 해서 저 키보드 소리 안 나잖아요. 원래, 이, 리파가, 무슨 책을 했는지 기억 안 나요. 그루샤 가겠습니다.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어? 나 누구 누구 누구 누구 여러분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몰라. 어떻게 되겠지? 잠깐만 컨닝 한 번만 더 하면 안 될까? 돼? 컨닝 이래 적응 한 번만 하게 할게요. 공부하던 거 아직 볼수 있어. 안기 전까지 볼수 있어. 볼수 있어. 건들지 마. 간장이 안 나와. 아니, 아니 관장의 이름을 못봐 <웃음> 관장이 없어 아니 관장 이름을 누가 외우냐고 옛날에 그 어? 근본세대 이슬이 웅이 이런 건뭐를까 아니 이거 어떻게 아냐고 이거 아 말이 안 되잖아 아 내가 알고 있는 건다풀어나 밖에 없다고 아 이거는 어가야 이거 아니 너는 아냐? 너는 컴퓨터 보면서 지금 문제 내고 있으니까 알지? 걸어서 왔다 왜? 그냥 왔는데요? 나보고 나가래 아이 초록대가리야